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테라바이트 퓨전 드라이브 고급형 모델이세요. 지금 바로 케어 활성화 진행할 거고요. 네네. 아이맥 27인치 고급형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퓨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맥 27인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과 동시에 이제 오늘 구독자 1,600명 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1,600명 돌파. 기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600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맥 27인치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인치 아이맥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인치 16대 구 와이드 스크린 LED 백라이트 레티나 5K 디스플레이 3.7GHz 인터코어 i5 9세대 8GB 램 최대 64GB까지 지원이 되고요 HDD 2TB, 어, 그래픽 카드는 라디언 프로 580X, 그리고 썬더볼트 3포트 2개, USB 타입 A포트 4개, 그리고 애플 마우스와 애플 매직 키보드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 C를 뜯으면 이제 개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가장 기쁜 순간이기도 하죠. 이 씨를 뜯는 게, 자, 이제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뜯었습니다. 네, 이 안에 이제 스티로폼 포장재가 있고요. 이제 이 안에 아마 아이맥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이제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고요. 아마 이거는 키보드인 것 같아요.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이제 겉 표지만, 겉 포장지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 제품을 항상 개봉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 조심조심스럽게 오픈을 하는데 뭐 제가 아직 애플 제품을 중고로 뭘 팔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이제 중고 가격으로 팔때 이런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애플 유저들 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얼마나 좀더 판매자가 정성을 갖고 이 제품을 대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매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런 겉포장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안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겉포장지 다 뜯었고 이제 이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이 이 컴퓨터는 데스크탑은 여기에 둘게 아니고요 제 방의 한 곳에 딱 자리를 해둘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맥 27인치가 딱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저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 뜯고 이제 제 방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이제 전원선까지 연결을 했고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키보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가볍네요 이거는 나비식 키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우스 마우스는 제가 이제 맥북 프로를 쓰면서 이제 단품으로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이 아이맥에는 이제 세트로 동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둘이 합쳐서 한 23만원이니까 치면은 이제 제품 가격에서 23만원은 이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또 포트가 하나 있고요 라이트닝 포트, 그리고 이거는 아마 뭐 사용설명서라든지 뭐 스티커 같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 그게 있네요. 이제 이 더러운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닦으라고 이제 이런 수건 같은 거는 좋습니다. 개봉을 했, 다 했으니까 전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맥 2 7인치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왼쪽 뒷부분에 전원 버튼이 살포시 있습니다. 네 마우스는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둘다 시동을 켰거든요. 전원을 켰는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할 거고 이제 키보드 키보드를 켜고 컴퓨터 연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이 중앙 포트에 있거든요. 네, 연결을 했습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서 대한민국 클릭을 하고, 한국어 두발씩어 맞고, 이제 와이파이, 네, 모든 암호를 입력을 했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설정돼서, 이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맥으로 정보 전송, 전송하지 않음으로 하고, 이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또이중잠금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다른 표도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중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이용약관이 뜨는데요. 이제 뭐 크게 뭐 여기서 거부를 하실 의미는 없고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플라, 아이클라우드랑 연동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기체인 관련해서 이제 사용하실 건지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빠른 설정. 저는 시리를 잘 쓰지 않거든요. 빅스비는 좀 쓰는데 네, 위치 서비스 키고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분석도 저는 잘안 합니다. 네, 시리도 저는 일단은 지금은 패스를 하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iCloud 드라이브에 저장하니까 는 이게 막 용량이 장난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기는 저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기 모드는 다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켜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 어플들만 이제 깔려있고 저는 파이널 컷 프로와 포토샵만 사실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만 깔면 돼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기 세팅 전부 다 해봤습니다. 네, 아이맥 27인치 고급형 언박싱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 아이맥 27인치 고급형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1월에 달 있던 50만원 그리고 1 2월 50만원을 합쳐서 이걸 100만원을 차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285만원인데 100만원을 차감시켜서 18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일시불로 긁을까 했지만 nope. X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긁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맥북프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좀더 멋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이맥 27인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맥북 프로 13인치를 처음 샀을 때는 작년 12월 말에 샀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4K나 5K 영상을 제가 다룰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3월 달에 제가 이제 로드뷰 컨텐츠를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면서 4K 액션캠도 사고 또 5.7K 360도 카메라도 사면서 이제 맥북 프로로 이제 파이널컷 프로로 편집을 하는데 조금 조금씩 이 맥북 프로가 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2 0 0하의 맥북 프로 시3 위치도. 네,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아이맥을 사기 위한 신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이맥 27인치도 지금 이제 언박싱도 다 했고요 이제 청년군직활동지원금 후기도 이제 따로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연말이니까 이제 연말에 감사 영상도 또 따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다음해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채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도 또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본의 아니게 예고편이 됐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